안녕하세요 러블레터의 크리스입니다 이번 주간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특별히 고난 주간으로 어,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때이기 때문에 어, 우리 러블레터에서도 그 신의 아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런 영어성경 핵심 문장들을 같이 좀 생각하고 또 암기를 하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그, 이사야 53장, 고난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어, 신이 인간을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보낸 신의 외아들이 인간의, 어,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는 생생한 장면이 예언되어 있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그큰 고난을, 고생을 하게 될지, 어 그리고 오늘 제목인 어, 영어 제목은 He was hated and rejected 이런 제목이 있고요 한국 한국말 제목은 거절감 치유와 극복의 열쇠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음 일단 오늘 우리가 외우게 될그 이사야 영어로 Isaiah죠 Isaiah 아이제이아 53 53장 3절의 일부를 외우게 될 텐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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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금 음, 안타까운 그런 문장인데 이런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예. 또 영어 표현들도 이런 것을 뭐 알아두면 당연히 좋고요. 예. 일단 영어 문장 조금 발음적이고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He was hated and rejected. He was hated. 여러분 이렇게 was 같은 지금 이제 과거형이잖아요.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동사에 이디를 붙이면 동사에 이디가 붙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과거형, 과거를 의미하는 행동 아니면 어떤 우리나라 문법책에서 수동태라고 하죠. 또좀 발음이 세네요. 12시 17분이네요. 지금은 <웃음>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 브리핑 하듯이 해서 약간 변명을 해보려는 저의 어, 그, 까 그러니까 수동이라는 것이, 그, 그러니까 그가 미워했다가 아니고, 그 남, 그가 미워했다고 한다면, was가 빠져야겠죠. He hated. 이렇게 되는데, he was hated가 되면, 미움을 당했다. 그렇게 되죠. He rejected. rejected. 이렇게 하면, 그가 거절했다인데, 어, he was rejected는, 거절을 당했다는 뜻이 되죠. 이런 것이 어떤 뭐 기존 문법에서 수동태라고 그러는데 뭐그 말은 모르시더라도 이, 이런 뜻을 아 뭔가 행동을 당해진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학생분들. 어그 다음이 no one wanted to look at him. wanted 여기도 이디가 붙었는데 여기는 이제 앞에 어떤 비동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수동태가 아니고 그냥 과거에 그러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to look,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대부분이 한 80-90%가 미래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look at him, 누구를 보다, 무엇을 보다, at 이라는 전치사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음이 연결되면서 연음된다고 하죠. 그래서 look at him, look at him. 이렇게. Look at him, look at him. 이렇게 되네요. Wanted도 빨리 하면은 n 다음에 t를 여러분 인터넷을 internet.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많이 이렇게 얘네들이 하지 않잖아요. 좋아하는 n 소리를 세게 내고. No one wanted to look at him. 빨리 하면 no one wanted to look at him. 이렇게 발음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내용이나 어떤 문법적인 거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어요. 예. 음그 거절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우리가 또 암기를 하게 될 텐데 어 거절감은 아마 모든 인간이 싫어하는 감정이죠 어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고통은 죽음의 고통과 비길 수 있다 이런 글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좀 뼈아프다고 할까요 예. 어... 인간들의 사랑 중에서 내리 사랑이 가장 큰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어, 사랑이 클수록 거절감도 이제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나 또, 어, 부모님들이죠, 주로. 자식,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정말 이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예. 어, 뭐,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뭐, 계산하는 부모들이 가끔 있다고 그러는데. 어 일반적으로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또 친구 사이의 거절감들도 있겠고요. 뭐 나이가 어릴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뭐 인간관계에서 거절감은 사실은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슬픈 감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조직으로부터 거절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평생 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는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슬픈 감정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 거절감의 상처를 품고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식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양심이 있다면 그 상대방도 언젠가는 그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뭐 멀리 보지 않고 역시 저를 생각하면 저의 경우에 이런 거절감과 관련되어서 저희 아킬레스은어 돌아가신 할머니의 사랑이에요 할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되게 투박하고 직선적이고 굉장히 좀 우직한 영어로 하면은 로열, loyal, 로열한 의리 있는 좀 사랑 예. 어그 할머니가 이제 항상 저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늘 이제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 젊은 사람은 밖에서 종일 일, 종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사람들 을 만나고 그래야지 우리 할머니하고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것 같이 할머니한테 자주 말했던 것 같아요. 뭐,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 일하지 말고 나하고만 있어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지만 매우 섭섭해 하셨죠. 그러니까 좀더 제가 이렇게 시간 안배를 잘해서, 이렇게 할머니하고 더 시간을 할머니가 또 얼마나 사시겠어요. 이렇게 보낼 수 있었을 터인데 어쨌든 좀 후회가 많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할머니하고 시간을 보내야지 제 나름대로 저의 <웃음> 주파나를 튕길 때 할머니는 기다려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셨어요. 어꽤 오래되었는데 아... 얼마나 많은 수많은 거절들을 내가 할머니에게 했을까 참 생각하면 불효자는 진짜 뭐죠 여러분 불효자, 불효자는 옵니다인가요? 예전 할머니가 이제 부모님 맞벌이셔서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 같은 거죠 예 어, 나이가 들수록 거절감에 익숙해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거절감을 많이 겪을수록 어 신의 마음, 어, 신께서 자기가 만든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엄청난 거절감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이 선지서도 그렇고, 선지서가 뭐다 그런 내용이 정말 구구절절합니다. 예, 제가 읽을 때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신이 치근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진심이에요. 예. 와, 사랑하는 인간 만들어갖고 엄청 고생하시는구나. 예, 그렇다고 어떤 신의 속성상 신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션트하다는 거죠. 인내심이 되게 뛰어나셔서 뭐 한두 번 그랬다고 확 그냥 쓸어버리고 그렇게는 또안 하시니까 굉장히 속아리를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게참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재밌기도 하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예. 하여간 저도 그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한테 너무 죄송해서 제가 어떤 어, 신과 함께 영원히 살수 있는 천국에 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찾아뵙고 시간을 또 영원히 시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할머니가 너좀딴데 가서 놀아라 이럴 때까지 <웃음> 좀 함께 놀고 싶은 대상입니다. 예. 어, 또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뭐 재미, 여러분 재미 없을 수 있는데, 제가 탁구장 에서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그나마 탁구장에 다니니까 여기서 더 살이 안 찌지 탁구장 안 다녔으면 저는 아마 뭐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세자리 숫자 몸무게 100kg 훌쩍 진작에 넘었을 거라고 뭐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식욕이나 이런 게 너무 왕성해서 그나마 운동 땀을 안 빼면 은 정말 자, 예, 오늘 고, 고난 고난 주간의 말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음, I'm sorry. 그러니까 탁구장에서 제가 이렇게 비만임에도 그래도 막 60대, 70대 회원들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똑같이 레슨 받아도 더 실력도 빨리 느는거 같고 또 그분들보다는 그래도 아직 관절이 좀 튼튼할 거 아니에요. 약간 빠르빠르 타고 그러니까 가면은 이제, 여러 회원들이 같이 치자고 이렇게 제 이름을 불러요. 예. 그리고 막 챙겨주시고, 간식도 나눠주시고, 그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뭐 저는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러면, 그 이제, 나이든 회원분들 중에서 지나가는 얘기로 꼭 저한테 이렇게, 아, 누구는 좋겠어요. 뭐, 치자는 사람들 많아서, 아, 뭐 나는 나한테는 안 치자고 그러더니, 뭐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아, 그분들도 제나이때는 많은 분들이 치자고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저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뭐 그분들 나이때까지 제가 살아있다면 그런 때가 오겠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스트레스를 풀고 운동하는 곳에서 조차도 그 거절감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삶의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 오늘 그. 말씀이 어, 이사야 53장 그 고난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리스도의 순환 이런 부분인데 어, 사실 이거를 생각할수록 어, 제가 어떤 거절감을 극복하고 저의 거절감의 상처가 치유되는 원천일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제가 어떤 신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상대를 위해서 얼마나 거절을 많이 당했을까. 거절감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을까. 그 강도. 이것이 역설적으로 사랑의 깊이고 강도가 아닐까요? 예. 어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죠. 예.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계속 주는데도, 만약에, 어,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상처를 주기 이전에, 만약에, 어, 그런 거절감임에도 상대를 챙기고 상대가 잘되길 바라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그게 많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 그런데 이제 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망신, 그 억울함. 예,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 9th 아, love letter 아홉 번째 거기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무시 당함의 정도가 인간적인 저의 모든 계산과 어떤 저의 이성을 정말 뛰어넘을, beyond라는 전체사를 많이 써, 쓰고 있잖아요. 예, beyond description, 설명을 뛰어넘는, beyond imagination, 상상을 뛰어넘는 정도이기 때문에 어, 신이 나를 향한 사랑이 정말 크다고 제가 확신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의 시작에도 이렇게 시작해요. 어 이게 The Message라는 그제 이제 번역 성경인데 앞에는 화면에는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Who would have thought God's saving power would look like this? 다시 한번 Who would have thought God's saving power would look like this? 해석하면 누가 Who would have thought 예 우리 제 수강생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거 저 파란 교재 스피킹 교재에 있는 거죠. 예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예, 하나님의 어떤 신의 구원의 능력이 이렇게 보일 거라고 이렇게 참 어떻게 그 아들이 처참히 죽는 이런 거로 어, 어떤 신의 어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내는 힘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는 거예요 예, 예, 누가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냐는 거예요 예. <웃음> 우리의 계산과 상상을 뛰어넘는 사랑. 그 거절감의 신의 거절감의 상처. 우리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생긴 어. 그 신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너희가 지금은 몰라줘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언젠가는 이 희생의 이유를 깨닫게 된다면 다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저도 살면서 끊임없이 거절감하고 싸워오고 있고요. 예. 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 음, 또저 또한 알,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거절감의 상처를 주면서 또 살아오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주고받는 거절감들, 예. 좋은 걸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런 주고받는 거절감들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치유, 치유해 줄수 있는 정말 그 열쇠는 그 어떤 secret, 어떤 비법, 어떤 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이라고 확신해요. 인간의 어떤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존재이시잖아요. 이 자연과 인간을 다 만든 조물주라고 창조주라고 성경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반복적으로. 그런데 그런 존재가 어 인간을 사랑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거절감, hated, rejected, 거절당하고 미움당하고 외롭게 그 형틀에서 죽어간 그 아들이 신의 아들이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인 신이 더 힘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내가 죽을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 어제 그, Ninth Love Letter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아버지들이 진짜 자기 자식을 끔찍히 사랑해요. 예, 대신 죽을 정도로. 예. 자식 살릴 수 있다면은 진짜 뭐, 자기의 어떤 장기도 떼어줄 거 아니에요. 예. 어, 근데 하여튼간 그신이 세상과 특히 인간을 사랑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었건만, 인간들은 진짜 단불, 단물만 쏙 빼먹고 그것을 자, 자신들에게 그러한 생명을 연장되게 하고 좋은 것을 인조하게 해주는 그 수여자인 창조주를 무시하는 데 익숙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배음망독한 인간들하고 다시 영원한 사랑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거절감과 슬픔을 참아내신 신 우리의 거절감을 극복하게 해주고 치유하게 해주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 제가 비염 때문에 고생할 때가 있는데 제가 말기암 환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 비염이 불평이 아닌 감사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기 위해서 신께서 거절당하시고 왕따당하시고 폭행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침뱉음당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람이나 조직으로부터 받은 거절감, 뼈 아프겠지만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거절감에 힘든 부모님들 많으시죠? 당장 저희 부모님부터 생각이 나네요. 예. 배우자 때문에 거절감에 속상하신 분들 제 주변에도 생각납니다. 예. 결혼 잘해야 돼요. 친구 때문에. 있죠. 조직 때문에 다 있잖아요. 또 어떻게 거절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어, 우리를 사랑해서 더 극한의 거절감을 참아낸 우리 신과 그 외아들을 생각해 봅시다. 어, 자기 아들을 내어준 어떤 신의 마음을 한번 그 거절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인해서 어,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에 받은 큰 거절감의 신의 마음속에 있는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상처가 우리의 크고 작은 거절감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우리가 그 상처에서 극복해서 다시금 어또 사랑하고 다시금 힘차게 또 살아가면서 신과의 영원한 사랑을 기대하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충분히 한것 같으니까 오늘 그요 말씀 영어 문장을 성경 문장을 우리 외워야죠. 자, 외우는 게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여자 목소리부터 다섯 번. He was hated and rejected. No one wanted to look at hi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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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여러 번 하고 나니까 다시 조금 마음이 애잔하네요. 예. Hated and rejected. No one wanted to look at him. 아무도 그를 보, 보기 원치 않았다. 음, 우리 때문에. All because of us. All because of humans. 모두 다 인간들 때문에 인간을 사랑한 사랑한 게 <웃음> 죄라는 갑자기 어떤 썽 타이틀이 떠오르는데 예. 이번 주간은 뭐 가능한 제가 힘들지 않으면 요런 말씀들을 뭐 계속 암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Isaiah 53를, 53를 좀더 계속 보겠습니다. 자, 거절감 치유와 극복의 열쇠 찾으셨나요? 여러분 힘내시고 예. 신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놀라운 증거가 십자가인 거 어그 아들의 십자가에서 죽음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